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친구분들에게 소개,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번쩍 스윙. 지난 시간에 처음 듣는 스윙 이름이 나왔죠? 번쩍. 이게 뭐그 번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손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로 번쩍 드는 걸 제가 번쩍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로 번쩍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 제가 여러분들께 L2L 스윙 그리고 절대 스윙 태풍 스윙 번쩍 스윙 다음에 나올 옥스윙 까지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실거 무슨 스윙 종류가 저렇게 많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각각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상태나 어떤 멘탈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께 맞는 스윙들이 있어요 그러한 구분점 그러면 저는 뭐 그런걸 찾아내기 좋아해서 만드나 아니요 골퍼마다 다 받아들이는게 달라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은 어떤거 어떤 타입은 어떤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게 이러한 다양한 스윙의 이름을 붙여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번쩍 스윙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직 스윙이나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하 스윙 그래서 위로 들었기 때문에 이 낙차를 이용해서 쿵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번쩍 들었는데 치고 뒤로 돌아가는 건이 스윙이 모양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으면 떨어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떨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이런 모양에 대한 느낌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번쩍 스윙이 끝나고 나서 옥 스윙을 드릴 때는 옥 스윙은 완전히 뒤쪽으로 빠질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느낌의 스윙이라면 이 번쩍 스윙은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딱 이렇게 낮춰가지고 높이를 좀 잃는 것보다는 그냥 서서 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서서. 딱 보고 타겟을 보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그냥 위로 올라가게 번쩍 드시는 거 이렇게 와도 되니까 그냥 좌우가 위로 가게 드시는 거예요. 자, 가고 번쩍 하고 내리고 친 다음에 다시 번쩍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공 맞아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어, 지금 단계에서는 공을 때린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번쩍 스윙을 많이 해보는, 번쩍, 번쩍.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번쩍 해놓고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번쩍 들었으면 우측에 우리 장작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작. 그래서 번쩍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끼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뚝 떨어뜨리면서 몸이 돌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서 몸이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동작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소개해 드릴 옥스윙을 채택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 보면 키가 작아. 저처럼. 응. 저도 사실은 번쩍 스윙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키가 작아. 공간이 별로 없어. 자, 봅니다. 이렇게 섰어요. 저도 이렇게 숙이면 공간이 안 나와요. 선 상태에서 번쩍 위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쩍 해서 딱서 있죠. 그러니까 번쩍 들고 내려와서 다시 영치기 영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윙이 처음에는 저는 욕 스윙이기 때문에 차 오른쪽으로 돌려 때리다가 이거 갑자기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버 티샷 살려야 되겠다. 번쩍 스윙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얘는 성격 자체 태생 자체가 상에서 하또 상으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좌우로 벌어지는 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번쩍 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씩은 쉴수 있지만 그렇게 뭐 좌우로 벌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있죠. 번쩍 스윙은요. 거리 느낌보다는 방향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맞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는 살리는 클럽이라고 다 얘기했을 때 자꾸 좌우로 날아다닙니다라는 분들은요. 딱 무조건 이것도 사실은 이 오프라인 비법이긴 한데 그냥 서서 번쩍 드세요. 번쩍 들고 내리고 돌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 있지만 일단 타겟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옥스윙이라고 해서 약간 뒤쪽으로 빼는 이런 스윙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빼는 스윙이 있어요. 이 스윙은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싹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굉장히 이 수평적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스윙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해요. 우리 골퍼분들이 너무 편하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로 신체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고 힘도 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옥스윙을 하면 거리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수평 스윙이 아무래도 파워가 온심력이 더세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번쩍 스윙이 좋냐 아니면 옥스윙이 좋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옥스윙이네, 뭐 번쩍 스윙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저는 이 스윙이 내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 스윙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스윙하십시오. 태풍 스윙하십시오. 그럼 절대 스윙하고 태풍 스윙 그거 같다고왜 이렇게 네가 이름을 붙이냐. 아, 이름 안 붙이면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뭔 스윙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 설명하는 거니까 이름에 대해서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봅니다. 다시. 아유, 이게 똑바로 섰어요. 그냥 딱 보고. 그냥 위로 번쩍 이렇게 번쩍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들어오는 났어요. 들어오는 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스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말씀 하신 분들 있어요. 야, 그 골프는 말이요. 이 너랑 좀 이렇게 한 신체 조건이 좀 비슷한 사람한테 가갖고 이제 좀 배워야 돼. 그래야지 네 아픔을 알아.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옥 선생 같은 경우는 키가 크건 작건, 팔이 길건 짧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레슨 할수 있는 모든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번쩍 스윙과 옥 스윙에서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스윙은 오른쪽이 발달한 사람, 태풍 스윙은 왼쪽이 발달한 사람. 동서남북 사하자우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 스윙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쩍 위로 들어서 드라이버는 절대 땅에 맞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땅에 닿을 똥말동 하고 다시 목에 던지는 번쩍 내리고 다시 위로. 땅안 맞게 번쩍 내리고 다시 위로 올리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번쩍 했으니까 끌어 내리고 수직으로 끌어 내리고 쭉 해서 이렇게 돌았을 때 어, 높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순톤동작에 의해서 좌우를 컨트롤 해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좌우에 대한 편차가 줄고 가운데로 몰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스윙이다. 그리고 특히나 키큰 사람들에게는 뭐180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라는 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이언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드라이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수박 겉할게 식으로 한번 맛을 볼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초보왕 지금 굉장히 진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지금쯤은 이제 필드 나가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어프로치 맛보기 번쩍 스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옥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